x는 3 플러스 y uh -huh. x는 2분은 3 플러스 y 음이 uh -huh.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07음어 uh -huh. 위에 4 9 플러스 y 제곱 21오오라이상하다응음 uh -huh. 어? 응? 우리 네. 혹시 괄로 이거 풀때네 우리가 지금 위에 있는 분자만 쌤이 쓸게 그러면 이거잖아 그지 분자만 네. 이걸 풀면은 뭐가 하나 빠지지 않았어? 이거 두개왜 네? 뭐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? 아 네네 어 그치 그치 그치 오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6y 그렇지 맞았어 하고? 응. 마이너스 y 제곱 응. <웃음> 아 지저분하게 생겼다 그지 <웃음> 그리고 응. 전체에 2를 곱해서 2a 응. e 아 저거 a가 아닌데? a가 아닌데 그지 2를 곱해서 2y 제곱 응. 마이너스 2y 제곱 응. <웃음> 마이너스, 아, 야, 플러스 12Y, 음? 플러스 18은? 7. 아, 아 이, 이거 지금, 이거 A로 보였던걸 지금 Y로 본 건가? 네? 2Y제곱 마이너스 2Y제곱? 이거랑 여기다도 2 e 더, 더 해주고, 여기다 2 e 해주고. 음, 이상하다. 여기는 밑에 있는 2가 사라졌을 건데, 2를 곱해서. 아, 그렇겠다. 그지?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써야 되겠네? <웃음> 마이너스 y 제곱. 음흠. 하고, 여기도 없어지고, 6y 플러스 네. 9.